이 영상은 블로깅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음. 이오스 컨트랙트 주소로 이오스를 보냈는데 네. 근데 그게 업비트 거래소 지갑이라서 네. 이거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블로거네 질문 문의를 했더니 네. 어, 입끈된 컨트랙트 주소를 확인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대요. 음, 그 아무래도 이게 이오스 인데 이더리움 지갑에 있는 토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실수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코리오스 그 회원 분들 중에도 실제로 이오스 컨트랙트 주소로 이오스 토큰을 보내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해결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코리오스에 들어오셔서 음. 비슷한 일을 그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업비트에다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거래소에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컨트랙트 주소로 잘못 보낸 토큰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네. 안 그래도 댓글에 진짜 많았는데 다행이네요 이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지갑 주소, 다른 이더리움 지갑 주소 타인의 네. 지갑으로 보냈으면 돌려받을 수가 아, 없는데 네. 그 EOS 컨트랙트 주소로 보냈을 경우에는 그렇게 아. 반환이 가능하다고 아. 아직 막 반환 절차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음. 음. 다행이네요. 네. 말씀드려야겠다. 네. <웃음> 한분한분 번번 댓글 달아드려야겠다. 네. 가능하다고. 어, 코리오스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이 이제 뭐 여러 거래소랑 블로원을 음. 상대로 해서 음. 관련 내용을 이제 질의를 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음. 그래서, 코리오스에서 컨트랙트나 오입금으로 음. 검색을 하시면은 관련 내용이나 오입금 관련된 카톡방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 음. 참여하셔가지고, 네, 컨트랙트 주소로 이오스를 보낸 분들의 어, 어떤 커뮤니티 <웃음>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약간 그런 거죠. 뭐, 뭐 피해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피해자 모임 이런 게 있어서 아. 그거 나중에 한 번에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아. 네. 아 실수한 분이 진짜 많다? 예, 그 되게 많아요 아. 진짜로 예. <웃음> <그러면> <웃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웃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OS는 아직 메인넷 런칭 전에는 이더리움 토큰이기 때문에 음. 이더리움 지갑 주소로 보내셔야 됩니다 음. 예. 진짜 꼭 돌려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다, 단톡방도 네이버 카페도 잘 찾아보시고 네. 꼭 돌려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웃음>